안녕하세요, MD용입니다 인버터에 전기장판을 연결하면 소음이 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소음을 확인하기 위해 고객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전기장판을 구매했습니다 3만원짜리고요 브랜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인버터에 전기장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심한데요? 이 정도 잡음이면 밤에 잠을 못잘것 같아요 고조파의 원인을 찾기 위해 고실로스코프로 인버터 출력 파형을 측정했습니다 220V 사인파에 잡음이 발생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소리가 나는 원인을 찾기 위해 온도조절기를 뜯었습니다 와 정말 간단하네요 이 회로는 SCR을 이용해 사인파의 윗부분만 취한 후 파형을 잘라먹는 방식으로 온도조절을 하는 반파정류회로입니다 그런데 이 회로에는 EMC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파정류로 망가진 사인파 신호가 인버터로 들어가고 인버터에서 잡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잡음은 인버터가 아니라 전기장판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EMC 보호회로만 있어도 잡음이 그렇게 크진 않았을 텐데요 온도조절기에서 전기장판으로 보내는 신호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온도조절기 다이얼를 돌리고 있습니다 역시 파형을 잘라먹는 방식으로 온도를 조절합니다 아래쪽 파형이 다 자른게 보이시죠? 요즘 판매되는 인버터는 기계식이 아니라 IC칩 제어 방식입니다 이런 잡음은 낮은 확률이지만 전자식 인버터의 부품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전기장판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댑터를 사용하는 전기장판이고요 24V 제품입니다 브랜드는 밝히지 않을 거고요 아무런 잡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기장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220V를 그대로 사용하는 전기장판과 220V를 DC24V로 바꿔서 사용하는 전기장판이 있습니다 저는 둘중 어떤 제품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야외에서 인버터를 이용해 전기장판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이렇게 어댑터가 달린 제품을 사용해 주세요 220V를 바로 사용하는 제품은 인버터에 소음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인데 220V 위에 바로 누우면 좀 그렇지 않나? 참고로 더 좋은 게 있는데요 DC 12V 전원을 사용하는 전기담요도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220V 전기장판을 사용하면 인버터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